저는 여행의, 여행짐의 기본은 <두> 라면 먹어버리고 싶다 그냥 라면? 네잘 네, 나와요 어, 완전 잘 나와요 어. 완전 좋아요 형님 아, 이거 발라보니까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두> <두> 아니요 지금 안하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 <두> <두> 살이겨버고와지원이 너무 좋다 힐스? 힐스 하나 13일에 방송된 미스터트로트 토크 콘서트에서는 럭셔리 탑세븐 하우스에서 합숙하는 탑세븐 멤버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야식에 불타오른 합숙소의 밤, 먹을거리를 찾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깜짝 등장한 기상요정 김용필은 태진아위 미안 미안해를 개사한 기상송으로 탑세븐 멤버들을 깨우기에 나섰고, 무물보 타임에서는 솔직담백하면서도 파격적인 문답이 오갔는데요. 안성훈은 이중한 명이랑 사귄다면 이라는 질문에 애교 만점인 박지현을 뽑았고 박지현은 가장 자신 있는 아이돌 댄스로 뉴진스의 하이포이를 꼽았습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찾아간 박지현과 최수호는 특별한 팬서비스로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는데요. 팬들의 신청곡인 사랑의 누나에 박지현은 누나 역할로 깜짝 연기를 선보여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 정도만 챙기면 한 달도 문제 없어요. 1박2일이 아니라 저는 여행에 여행 짐의 기본은 하, 아주 적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마인드입니다. 무조건 이다가 음, 음, 음. 이 친구들을 집어와 가지고 완벽합니다. 라면 먹어버리고 싶다 그냥 라면? 음. 아니 아까 국수 보니까 눈이 떠라. 저희 야식 먹을 거 뭐, 없죠? 이런 거밖에. 씻었냐? 네. 아 왔었어? 또 신문 나오더나. 금방 씻었네. 네. 예잘 음. 네, 네, 나와요. 멋있어. 완전 잘 나와요. 어. 아. 이거 얼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마사지 받았 거. 맞아요 어, 뭐.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거 그거 아니야 형 둘이 그때 가서. 완전 좋아요 형님 아 이거 발라보니까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네,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곡 저거 이거 빨리 발라야 될것 같아요 왜, 왜 왜? 너처럼 얼굴이 작지가 않아 우리가 <웃음> 이렇게 아껴을좀더 많이 주세요 아. <웃음> 아니요 지많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 트릭어 보이고 지원이 너무 좋다 힐스? 힐스 일라 눈을 놓아 미안+ 미안+ 해 미안+ 미안+ 어나 미안+ 미스 미안+ 미 일어나시게. 미스터 트롯. 어. 시즌 2탑 세븐들이요 모두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 미안+ 일단 늘 이렇게 애교도 많고 너무 <웃음> 올렸다 아 지현이는 이유이유 <웃음> 이유. <웃음> 어렵다 <웃음> <웃음> 가장 자신 있는 아이돌 댄스는 무엇인가요? 그럼 자신 있다고 하면 하이포이 어. 아 자신 있는 춤이 없어요 저는 <웃음> 와 많이 오셨네 <웃음>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다 <웃음> 옷이 너무 튀긴 한다 그래? 네 <웃음>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뭐 한번 해볼까? 뭐 해볼까? 좀 이렇게 가도 될까요? 손도 좀 닫고 싶고 좀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네 다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빙빙 <웃음>